에이 이 영상은 이제 앞에 영상이랑 다르게 나름이충순전이 나름의 입장에서뭐 하는걸 보여드리기 위아이에요 일단은 어, 지금 보여드릴거는 이가일어나는 이가 약자를 누리는경승룡을치는 아니면 점프 점프를 넣는이 1프레임이야 이 모션이 발동되는 1프레임이니요즉이두 선택지 외에 뭔가 다른 사기치는거는 다점프다 점프를 점 점프 눌렀을 때 그게 맞으면 은다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무적기 아니면 무조건 걸리는 셋업이라는 의미로 계속 설정을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셋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캐릭터가 어떤 눕혔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상대방은 그거를 막지 않으면 뭐그순의 상황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걸 셋업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보여드렸던 건데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잡은 다음에 그건 모르겠 이거는 내가 이 이후에 가드를 알면 무조건 약자를 비교하면 무조건 카운트로 들어가래 이거는 점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를 하면 애가 나가, 애초에 나가기 전에 맞아요 다만 승용은 뚫겠죠? 이건 무적두니까 무조, 이렇게 돌려요 이런걸 이제 셋업이라 합니다 뚫으려면 무적기, 아니면 가끔씩 이 셋업이 나는 게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안전점프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안전점프는 이제 무적기를 잡는 거겠죠. 아, 그거를 좀더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이런 네. 안전점프. 선생님도 네. 생각하시겠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셋업입니다. 아, 근데 제가 셋업을 설명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나루메아가 사기를 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기를 친다는 게, 어, 하나가, 그, 그, 프린트, 프린트에서 사기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도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 1차적으로 셋업으로 사기칠 수 있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콤보 음. 이후에 제가 안전적 이거 이래, 하면 이렇게 막힙니다 원카고라 망을 누리고, 아, 발에 약한 살짝, 약간 살짝 좀 좀이좀 따뜻한데 아래 양을 누르고, 점프 끼워서 깔면 은 됩니다 발을 누르고, 살짝 깔아서 이렇게 책잘들쯤 점프가 깔립니 이렇게 하면 은 상대방의 상대방을 눌러도 막혀요 그럼 더 아프게 때릴 정도겠죠 예를 들어서 안 해요. 알리도, 알리도. 아, 이통아니 그건 아닙니다음가 이리로. 그다에이리안 아, 이짜내 아, 이리로. 아, 이리로. 아, 이리로. 아, 이리로. 아, 이리 아, 이리로. 아, 이고로 아, 이리로. 아, 이로 아, 이로 일어날 때 약을 비리는 이짤리는점강에 짤려요. 카운트로 그러면 반대로 점프를 할때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잘립니다 점프가 아예 안나오면 지상사가 맞는게 보이시죠? 그럼 만약에 점프가 아니고 뭐 반격기를 눌렀다 치도해요반격기가 자수 보호사는거죠? 이것 잡아요 그냥 간격기 시동이 3팩이 거든요 간격기 시동 되기 전에 쩡강이 먼저 빨래를 이렇 잡습니다 이게 안전점프, 이거 이게 셋업이에요 이런게 써업이네요 자, 모한 카고라, 단 카고라로 마무리했을 때그렇고 그러면 일반 생몽으로 딱 어떻냐 중을 헛치고 그 근중을 헛치고 바로 점프를 뛰면서 땀감을 깔면 잡혀요. 이게 안정적입니 중치는거 이거 으로 하는 거는 빠듯하게 하셔야 돼요 빠듯하게 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너무 빠듯하게 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약한번 헛치고 끼시면 됩니다 대신 약한번 헛치고 끼는 거는 반격기는 못 잡아요 반격기는 못잡아요 이거는 보이시죠? 못 잡고 반격기 시동은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거는 저는 좀 힘들더라도 빡세더라도 긴거근중 훔치고 뛰는 걸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바로 뛰면은 무조건 어떤 승률이든 가드가 됩니다. 음. 음. 무조건 카드가 돼요. 무조건 이건 셋업이 아예 정해진 수링 계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것 같아요. 이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승명으로 킬했을 때나 이거 지금 멀어서 이랬는데 자, 이걸 끄신게 추천드려요. 지금 이게 왜 안맞느냐? 이거는 제가 필드에서 그냥 강승으로 때리고 낀거라서 이럴때는 그냥 아예 그냥 때리고 반느팀못 잡을 거예요. 센으로 그 방송이 됐을 때문에는간한번 누르고 인생을 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공 마무리로는 인생 마무리 스텝을 정하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 이거 이석 근중 쓰시면 됩니다. 근중 저 어. 근중 모션 눌러놓고 이그 근중 눌러놓으면서 이 느낌이 눌러놓으면 알아서 근중 모션 끝나면 뛰어요 그때, 점프할때, 점프한거, 점프 된거 보면은 뒤로 땡기면서 점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입력다보시되요 이렇게, 그충 이런 느낌으로 뛰시면 돼요. 그냥, 이거 입력될때, 이어놓으면 바로 어, 뜁니다 끝나고, 그리고 점프한거 보면 뒤땡기면서 그냥 강누모시면 돼요. 이게 기본 콤보 마무리 후 안전점프 상황 자 그럼 후후 잡기 후 안전점프 상 잡았어 겐지 상태 마찬가지로 잡기는 끝나고 그냥 바로 점프 뛰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뛰는게 별로 어렵지않어요 잡기 눌고놓고이입력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뛰면 된다 점프 뛴거 보면 그렇게 뛰면 되고 단 눌러놓으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어. 승리도 잡고, 단계키도 잡아요. 보이시죠? 잡는 거. 겐지가 아니라 카고라없 어떻게 카고라는 더 쉽습니다. 카고라는 겐지보다 쉬워요. 이게, 흑백이 두개더 나가지고, 대충 까는 거 봐줘요. 보이시죠? 작비비는거 당연히, 빕니다. 작비은, 이렇게. 음. 콤보 마무리로, 쫙, 황홀 됐어요. 아, 아요 그냥 커맨드에서는 단축키 있을 줄 알았다. 단축키라면은, 작비는 똑같아요. 핀하고, 점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쪽 점프할요 그리고 하면서 만든 자리가 됩니다 끼는거보면넣기어 땡기는 사람은 없고, 이스 스피닝업을 넣고, 스피이고스고 스피닝업을 넣고, 는데잘 깔아야 고 스피닝업을 넣고, 는피는업을 넣고, 스피닝업을 넣고, 이피닝업을 넣고, 스피고 이렇게 똑같아 가구 같은데, <목소리> 더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 그리고, 땡겨서눈으 아, 더늘다 이거는, 승용도, 척을 <목소리> 할수 뒤는데밀면 밀기. 밀 뒤로 가는기 까면 된데 근데 승부수는 밀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가 밀기. 밀기. 밀기. 밀기. 일반 오이 마무리를 했을때의 안전점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는 아마 저쪽에서 다른 방에서 알려주실지 안가일지 모르겠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게 이렇게 해방오이 들어가는 위치가 바뀌어요 왜냐면 오이 부정도 관련이 도차가나오요 소성해서 안주시지 달려가서 깔면은 이렇게 하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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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나잖아. 끝나는. 끝나는. 네, 마지막 에 마지막 옆 해두면은 이게 아래부터가 위로 하면은 이거 빠르게 이렇게 하이 점프가 나거든요. 딱 해방고이 끝났을 때그 거리가 해방고이 하면은 딱 맞는 거리고 그때 점프 빼면은딱 안전고이 그러니까 안전 점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탈을 와고 어쩔 수없이패탈치 찍으면 지 내가하나는 10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1가하였어나시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부자시켰어요. 식지이고 제가 잘을띄었는데 차에 웃어버보니다 이러거 보여줄 수없 따라서 여러분은 지식상으로만 알아두고 여기서 포키하게 된거 아닌가? 여러분이 실험이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체력이 많아 대방을디까지떠어을잖 상대방 필요 없어 반대점에서 실가로봐야괜찮아 그냥 한번 떠보자 그리가지고거 좋은 부분면를들어가어 지금 아, 그냥 두세가 이렇해방울 들어갔을 때 움직임이 풀린 수는 있어요. 풀 순간에 직발로 하이 점프가 면그 다음에 점강을 깔면 안전점프라, 야하면두세요 아, 안전점프 한중정도하고 다음 설명 드릴게요. 잡기. 잡기 사기 치는 거. 이제부터 설명드릴 건 안전점프가 아니고 그냥 정셋시라는 건데, 정셋는 종교 레시피가 있는 세럼이라는 뜻이에요. 그 레시피대로 하면 한 상대방이 승리이 같은 무적 누르는 거 아니냐는 무조건 팔 잘린다. 그게 정셋이다. 이상한 간격으로 약절 비비는 걸 할게요. 제가 맨 처음 말씀 잡고, 강두번 누르면 또 정셋입니다. 금방 도는들로그정세집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도사관리를... 입히고 두키고... 얘를 가려 하는 걸로 해야 죠까 아니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나그래 알리... 보여드려야 겠죠보여드리는건만할게요 가두고 아니, 이 없는 거지. 아, 기상공간 나오겠구나. 까지 하면 버려 걸러져요. 버려 걸러질 때, 펜을 맞춰서, 이거, 뭐, 안중까지. 그리고, 이제, 안중에, 물 내밀었어. 펜이 걸리면, 그거에, 이제, 경어술에 밥을 연어 이건 또 어려우니까, 눈 기술이 있다. 맘에 가면, 한 10스팟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먹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사기 칠 수는 있는요셋 안... 이제부터는 셋 많이 니어도 그냥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다가 이렇게 말, 이거는 보통 가져 쓰는거 아니면 거의 막 힘들어요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뭐 이거 풀이 근데 이거, 이게 들었으면 풀이 들어가겠죠? 근데, 당포멀 이거, 게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나름이 나다 무신가다 나가면서 때리려는 때리다가 얘가 뭐 하는 거 보면 바르면 바텀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근우리가 막는 게보인다면은 강품할 동종화선만 쓰지 말고, 강품말고 접근해서 사면이것도 쓰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구석에서, 아씨발,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고민하던가. 그리막 그냥 고민하시면 신경용르든막 이렇게 되거든요. 승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민한다. 그래서, 아씨발, 짤 비벼야지. 이러면은 이제 경화선에 잡히는 거고, 이게 예. <목소리> 여기 다신화선이 잡히는 거, 뭐, 참다면. 그게 아니면, 뭐 막, 막는다 치면은, 이제, 이걸 잡히는 거. 설대방송잘 어, 보고 쓰시면 됩니다. 와, 어, 제가, 어, 제가, 접었다가, 다시 본 거라서, 접은 게딴게 없어. 어, 까먹고, 큰일 났네. 현지 말씀드리자면, 이것만 아셔도 돼. 이거 유리잖아요. 잘 봐. 이게 이게 셋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만 들지고이게 셋업. 그래서 내밀에또 팔자려서 이거 이거를 하는 걸보이면 가드로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다아 잡으면 돼요. 비고어하게 이렇게 한 한번 한번 크게 되는 게 보여줬잖아. 이거 한번 크게 되게 되었잖아. 가득고리면은 한번 되고 그냥 다아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어. 한번 더 돌려 또나보고 근데 여기 계기대하아또 잡겠다 하고 이제 뭐탈려면여 이거 잘려. 이제 이게 비춰 돌아가는 거예 이제 밴드 건너 써 거예요. 천 한번 더. 한번 더. 하고, 여기서, 여기서, 맞아, 맞았어. 예, 칸프가 잡혔어. 요 그러면 여기서, 1500, 1500, 3000 플러스, 콤보 데미지 한 6500, 뭐, 그 정도면은 9500, 즉,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방이 무조건 승률이 없다.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승률 좀 아낀다 싶으면은, 깔아보세요.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굉장히. 제가, 첫 번째 날먹으로, 한번째 랭크 더 깨보시는데 도움을 줬던 기술이 있는데. 이뭐 말고는 뭐 대부분 이제 선생님으로 잘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캐릭터들 말고 그냥 얘가 라만업 칠만한 거 뻔뻔하게. 이거 말고는 안중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면 유리. 하고 요 근중 들어가면 동등 그래서 이게 벨리안한테 이거 쓰셔야 돼요 왜냐면 벨리안은 이거 막은 다음에 이게 안중으로, 안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안중 안중이 이거보다 빨라서 나름에 카운터나 더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근중 벨리한테 이거 쓰셔야 되다또아 어, 다른 애들은 다 이거 이미 이데 제가 몇번이고 선생님도 몇번이고 누군 말씀하셔서 이게 아실울것 같아요 누가 가다가 달려가잡는다는지 그리고 아, 또 이렇게 또 뜯어봐야죠 잘 잡고 그리고 아, M, 이제 오을 리플레이를 봤을때 느껴질 던냐은 이쯤 골이 되면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게 보여요 이쯤 되면은 찰나를 순간을 점프해서 죽이려고 할것 같고 아, 그죠? 그렇다고 원당 안 닿고 이부분이 근접 기준은 다안나이쯤거리면 어떻게 해야되냐 당연히 줄여야죠 거리를 살짝 걸으면서 이렇게 살짝 아, 걸으면서 안중을 날리려면 이기적로 원중, 원중 날리려서이쪽 일쯤 거리면은 최소, 최소으로 약포말약종원서 입력하면 은 저정도 끝거리가 유지가 되는거죠 물론 밸리는 대화 안 돼요. 실수해도 안 되고 이건 근데 살짝 내가 물 내미는 안중에 잘리는 거리긴 해요. 그리고 또 만약 이런 거 이런 것다 못하겠다. 솔직히 저는 좀 무대표정에서 이쯤 거는 데도 창을 막 긁긴 하는데 언제 찰나 쓰면 당면간 배열이 깨지니까, 아 머리가 깨지니까 네. 이제 창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쯤에서 상대방이 뭘 할지 한번 좀 가늠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자리 점프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왜 제자리 점프가 선택지가 되면은 좋은 거야. 선택할 만하냐나 이거. 그거 길게 이것도 좀 긴데. 이거 이거 때문에 다 공격 공격 야 맞전 풀에도오면은 공중에서 공강을 구출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이걸로 구출하면 되고 뭐. 안 하고 필드 접근해서 치면은 이거 빨리면 되네요. 켜도돼 그거 아니면 이제 이쯤 거리 돼서 상대방이 계속 이거리에서 이제 좀쭉펴고 싶다 안전하게 펴사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약품을 약경화 너무 쓰면 이건 죽겠죠 아전최소로쓰시는가그게 아니면 아니면은 이거 정말 이건 막히면 약간 물리 때문에 간도 올리셔야 하나? 음? 솔직 히 말씀드리면 이중진 거리대 가지고 그냥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은 이거밖에 막, 이거밖 막, 이거 이거, 이거 유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중거리에서는 이쯤 애면 약간 해도 이중증 거리에서는 이렇게 살짝 관성 후 관성 중에 지금 이 <목소리도> 요즘은 이렇게 원동을 떨어진다. 왜냐면 지금은 얘랑 안 맞잖아요. 근데 얘가 당연히 얘도 사라니면 이게 제자분들 떨리려고 올거란 말고 걸거란 말고 그 관성 한 거에 팔이 깔린다든지 하면서 마른다든지가 가능해요. 근데, 네, 아니, 그렇지 않고, 가게를 붙일 때, 아리면이찐보리에서찐보리는 아, 찰나 그냥 쓰시면 되는데, 찰나에 네, 내가 너무 많이 썼어 상대방이 요즘 보고 점프를 뛰었어. 그런 상황이 되 있잖아요. 찰나에 막 탐구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물로꼭두이 품을 안 쓰셔도 돼요. 카고라 상태면은, 그냥 이렇게, 강서멀로 그냥, 멀리서 이거 3분의 1거렇게으셔도 돼요. 이런거 말고 보통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경화소를 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면? 덕분에 잡혀서 바로 바로 잡아도 시키요 그냥 이렇게 이는 중통화는 쓰지 마세요 한가라면. 약으로 들어가서 약으로 한 번에 당겨서 이렇게 근접 넉투머를 만들든지 아니면면 아예 강풍으로 빠르게 하는거에요 고말 이렇게 이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친거리에서 점프를 뛰어서 가실거면 살짝 이에 상대방 밑당 안될만한거리에서 점트 빨면서 가시면 그게 아니라면 제작에서 단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관상 반성 중입니다, 주변에. 그리고, 같은 거리에서, 주차장에 이렇게 낚시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면서, 어떤 게 도전인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쓰는데, 이걸, 저는 너무 많이 싸보니까 저만 싸우는 걸 이제 좀, 다운로드가 된 사람들은 다 이거 쳐야 하거든요. 네, 즉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 그 어무 이것만 쓰시면 파야 되니까 적절히 섞어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 고 말입니다. 대충 이제 일진거리에서 나름의가 어떻게 해야 행동하는 분이야 제입장에서말생드리고 그리고 이제 잡기 세너비랑 이거 안전점프 그거 할게 없죠? 아무 없을 거예요? 예 네, 아무 없을 거요아근데 일단 오늘 말씀드린 특히 오이 종류들. 이제 그 안전점프나 좀 단축키로 하셨을때의 전쟁입니다. 해방오위로 그러니까 커맨드로 하면 후그 딜레이가 달라져서 안전점프리 scp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냥 승용 마무리에는 그런건 상관없어 오이 그것도 이제 해방오이 아닌 일반 오이만 해당됩니다. 저기 여러분들 단축키로 쓰신 분은 제가 알려드린대로 그냥 밀어, 밀고 있다가 점프하면서 깔면 끝이에요. 예 네, 봐주시면 수고 많셨습니다 깜방 잊고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벨리알처럼 까먹어지렸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 나루미아 사기치기 좋은거. 나루미아 사기치기 좋은게 이제 어떤 때쓰는 거냐면 상대방 눕혀놓고 점프 뛰어가지고 역가드 넣을 때 되게 좋은거요 막가면서 역가드 쓰는 거잖아요 이때 보통 가드를한단말 역가드 끼는 걸 보면은 그냥 버튼가드 눌러요 대부분이 밑에서 가드가 되면은 제 유리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중에 역속가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은속가드가 아니면 잡아먹는 방식이 겠어요 여기, 역가드를 때릴 때, 서머를 섞어 주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승룡으로 깨져요.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서머를, 공중서머를, 이거 너무 높게 맞으면, 이거 돌린 거나아주시고 살짝, 늦게 맞추고, 그러니까, 역가드를 늦게 깔고, 이렇게 발동시켜서, 얘가, 음, 늦... 씨,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빵이네. 자, 유리죠. 높이 맞추면 나름의 약불입니다. 근데, 낮게 맞추면 나름의 유리예요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유리, 유리, 유, 이 상태에서 얘가 약자를 내리면, 제가 바로 누른 약자를 잡힌다. 이겁니다. 즉, 나루메아가 전부 유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뭔 사기를 못 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칠수 있다. 기겁니다 다만 너무 늦게 까르면 방금처럼 이렇게 중경화 나와서 아, 머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고. 음, 이거 말고는, 야, 중, 중서문을 쓸 경우 즉, 서문을 반드시 가려시킬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선원 이거 약선원이터치고 뭐 있네 그리고 잡는거 이렇게 틈을 쓰는 것처럼 보여서 얘가 물 비비게 만들고 그거를 바로잡아서 깨는거 정확히는, 보이시죠? 이위유리요 유리기 때문에 가뭘 내밀면 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승룡을 막 누르는 게 아니면은 가드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드 누르는 애들 그런 애들을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하고 잡는 거는 고쳐가 되기 때문에 서머리 가드가 된 직후에 잡는 거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쇼를 찔러서 가드 안 시키고 잡는 거예요 자드시키고 잡든가, 아니면, 약자를 비비던가, 이렇게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터치고 잡든가, 약설도 되긴 하는데 이건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공 저공섬을. 선물. 저공선물은 선생님이 몇번 설명하셨죠? 저공선물을 이렇게 쓸수 있는 선택지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중 누르고 대각선을 누르면서 선을누르는거예요 너무 못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가르시키고덤프뛰면서 하는거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하든지 아니 잡든지 상대방은 선택지가 갈려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거죠 그냥 숙룡 누르면 빠져나올 수있는데좀 늦었겠니가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하는거야 이 잡든가, 이렇게 유리니까요, 유리인걸 보여주려고 누릅니 유리. 유리인걸 보여 유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아래 약을 찌르셔도 되고 잡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오버헤드를 쓰셔도 되고 이건 본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압박 때문에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새해 나가니까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 완전 높아 쓰신다면 쓰면 데요기상공 반격. 없는 걸로 할게요. 여기 네, 가든, 가도 되잖아요. 그때 가드시고 착지하잖아. 착지하고 바로 뛰어 또. 미소를 찌르는 좋은 도망 이런 식으로. 뭐, 음. 오버에도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음, 이거 말고는 이제, 당서머리 아닌 걸로 이제 사기를 칠 때. 그래서 약을 맞추면 뒤로 밀리거든요 그게있 써서 밀려놨어 상대방이 허 쳤어 허 치는걸 예상하고서 안경한 손을 르는거 이거는 좀 도박성이 짙으니까 엔간간간 하지 마시고 얘가 무조건 비벼 계속 비벼 계속 비벼 그러면 이제 그거 잡고 싶을때 한번 해보십시오 엔간간면 하지 마시고 알아두면 좋다 이거 말고는 종소 쓰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거 말고 이런거 한 다음에 거. 이거 이거 아니면은 말씀드린대로 점프하면서 깔고 다시 넘기는거 아, 깔고 이렇게 하시는거 이거 말고는 음. 이거 말고는 경험에 쌓이시면은 이제 쓰다가 애드리브로 나와요 애드리브로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하나, 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방금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습니다